물류차 같은 예, 맞는 거 같아요 제 물류차 쫓아다니는 애들 쫓아다니는데요, 막 뛰어다니거나 애들, 같이 막 뛰어다녀요 여 왔나? 오케이 네, 그럼 저오늘요걸로 할게요 네, 네